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제주노몰 또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어떻게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 오늘 제주노몰은 또 오늘 색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 있는 곳은 이제 실리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제주 주황동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에 입점하고 계신 이 백년 규라다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먼저 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오디오 체크 잘 들리시면 잘 들려요 라고 해주시고 오셨으면 댓글로 아저 왔어요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 우리 월요일이고 주부님들 살짝 피곤한 시간이실 것도 같은데 어, 오늘 내셔라 보시면서 좀 쇼핑도 즐겨 보시고 어, 제주에 이렇게 다양한 감귤로 가공된 제품이 있구나 라고 한번 아이쇼핑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여기 나와있는 제품이 무지 많은데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눈에 익숙한 제품들도 보이실 거고 어, 생소한 제품도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지금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감귤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포장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까지 만들기까지 노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마 쉽게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 메인으로 소개할 제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요 앞에 나와 있는 따봉 주스 제주 감귤 주스라고 하는데 일단 제품의 설명에 앞서서 제가 요쪽 백년 귤하다 백년 귤하다 회사를 좀 대표를 이렇게 대표님도 소개하고 먼저 인사 소개를 할게요 아, 지금 이쪽에 여기 대표님은 최동우 대표님이신데요.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농사 지으신 걸로 이제 가공도 직접 하시고, 뭐 어떤 인증이라든가,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공부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해석, ISO, 그리고 무, 무농약, 그리고 뭐 GAP 인증까지 되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증이라면 인증 다 받을 수 있는 별 다섯 개의 기준을 다 조건을 충족하시고 계신 그런 제품들이에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제주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감귤이에요. 감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고 뒤에 세팅도 되어 있지만 감귤을 지금 극조생귤이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주스나 뭐가공해서 잼이나 아니면 마멀레이드 아니면 무스로 이렇게 다양하게 즐겨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백년 규라다에서 이렇게 착하게 선보이는 특가 이벤트 할인 그리고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게요.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5천원 상당의 이제 택배비가 무료라는 거.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배송인점 그리고 오늘 따봉주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상자로 되어 있는 뉴트로 유리병이 있고요 파우치 형태의 이렇게 파우치 형태가 있어요 파우치 파우치 형태의 박스로 구매시 따봉칩이 증정이 되는데 그 따봉칩도 가격이 3,000원 상당의 제품이라고 해요 일단은 뭐 따봉칩하고 택배비 무료까지 합치면 이렇게 8,000원의 할인 혜택이 가는 거니까 우리 고객님들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제품들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는 타이밍을 가져볼까 해요. 지금 우리 백년 규라다 대표님이 오늘 선보이는 제품은 여기 따봉 주스인데요. 따봉 주스라고 하면 여기 우리 흔하게 뉴트로 유리병 아시죠? 이렇게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요 뉴트로 아주 미니미니 미니 사이즈의 우리가 어릴 적델 어, 땡이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그 어릴 적 추, 추억의 주스인데 그 유리병에 이렇게 너무 예쁜 병에 담아져서 500ml의 주스를 이렇게 담겨져 있답니다. 다섯 개가.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유리병도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요거를뭐 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색깔이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감귤을 따고 왔는데 감귤을 따고 왔는데요. 정말 착즙해서 있는 그대로 감귤을 주스를 해먹어 봤는데 어, 이 색깔이 진짜 원액 색깔이에요. 정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이게 지금 과체주스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주스 사실 때 혼합 주스인지, 과체주스인지 알고 드셨나요? 저희가 먹고 있는 시중에 파는 주스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이 혼합 주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왜냐? 물이나 아니면... 어떤 맛이나 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합주스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당이 많다거나 좀 인위적인 맛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스로 만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백년 귤하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요 100% 원액만 들어간 감귤 과체주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혼합주스를 드셨다면 오늘은 과채주스 이렇게 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산지에서 만들어진 과채주스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채주스 한번 색감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한번 따라 보기도 할 거예요. 이따가 좀 따라 보고 제가 오늘 자부심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백년규라다 대표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점띠 젊고 정말 마인드가 고집도 있으시고요. 정말 여기 저희가 선정된 그 수상내역을 보니까 대표님이 2021년 뉴스타 청년농부 1위 골드스타 청년농부 전국 1위를 하신 분이세요. 이게 쉽지 않은데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는 거는 와 청년농부의 자부심이 그만큼 들어가 있고, 정말 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이제 이분의 이제 뭐 다른 원물을 사다가 팔거나 가공하는 게 아니라 청년 창업농이고 후계농업인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 지은 것만 본인이 수확해서 정말 파츠가 아닌 비상품이 아닌 본연의 감귤을 착즙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이 많더라고요. 여기 대표님이 지금 고집하시는 게 여기 감귤로 만든 귤레놀라 아마 시리얼 종류의 우리 귤레놀라라고도 되어 있고 무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마멀렛이라고 잼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요거트에도 드셔도 되고요. 차로 드셔도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스토어에 보면 옵션에 보면 이 유리병, 뉴트로 유리병이 있고요. 파우치 형태의 주스가 있는 반면에 그 밑에 무스, 마멀렛, 그리고 귤레놀라 그리고 저희가 여기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귤피일물탕이라고 있어요. 귤피일물탕은 쉽게 생각하시면 귤피차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귤피차가 아니고, 요거는 약간 어~ 약간 몸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는 그런 열 개의 티백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파우치 형태의 0 개가 이렇게 티백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아담하고 정말 이제 소중한 분께 이렇게 약간 정성을 담은 선물로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또 무시 못하는 게 가격이. 우리 이런 차 하나 선물하려면 얼마 하나요. 정말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상 하는데 우리 별다방이나 이런 데 가도 솔직히 커피 두 잔값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티백 10개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순하게 들어오는 티백이 10개 들어있고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귤피의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100% 제주산이고요. 일단은 제주감귤. 그리고 이 감귤들이 어디서 재배됐는지가 가장 또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서귀포시 효돈입니다. 네, 효돈이라고 하면 어? 들어봤어? 아니면 어나 거기 가본 적 있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은 효돈이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효돈이 어떻게 해서 감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타고 가면 너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 효도네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감귤나무가 심어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100년 이상 된 감귤나무에서 수확이 되고요. 일단은 뭐 그쪽에서 전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은 가장 따뜻한 기온에 기호가 이렇게 연중 있다 보니까 감귤 재배지로도 너무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당도의 감귤들만 이렇게 출하를 하고 주스로 만들고 가공을 하고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품질성 있고 이제 제품력이 좋은 라인들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귤 주스 한번 안 마셔볼 수가 없겠죠? 예 제가 너무 예쁜 색깔이 고운 감귤 주스 한번 시식도 해보도록 할게요 귤 피차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제가 잔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 잔을 밑에 따라 놓고 이렇게 할 건데 잠시만요. 따고 음 향도 한번 맡아 볼게요. 어 이거는 귤이 귤향이 나요. 어 정말 이거 따라 보겠습니다. 어 색깔이 연하게 물이 탄게 아니라 진해요. 오, 500ml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따라 놓게, 볼, 내려놓고, 색깔을 한번 클로즈샷으로. 어떤가요? 그냥 우리가 지 박스 포장에도 되어 있지만, 박스 포장 색깔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정말 진한 리얼 원액이 들어간 그런 감귤 주스라는 거, 눈으로 확인되셨죠? 예. 한번 더 보시면, 이 감귤 주스가 너무 진하고요. 여기 안에 향이 지금 여기까지도 전달됩니다. 아, 소통? 아, 예,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아, 댓글이 안 보여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댓글을 못 보고 계속 지나쳤네요. 아 안녕하세요. 제주언니, 동글락 제주언니님 반갑습니다. 어머, 초롱초롱님. 아, 오늘도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댓글 소통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따봉주스. 너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DYDSU님. 옛날 델몬트 주스 유리병. 맞습니다. 자유매냐님. 따봉. 예 시언니님. 첫 방송인가 봐요. 리뷰가 없네요. 네. 아, 오늘 제가 이 규라다, 백년 규라다 제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을 어제 했어요. 어제 했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시중에서 드시는 제주 뭐 어떤 땡땡 주스 뭐 오렌지 땡땡 주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훨씬 진해요. 그 여기 주스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제가 하얀 옷을 입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정말 진하고요. 일반 물을 희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체 주스는 혼합 주스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 100% 원액이 <웃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 후기는 정말 리뷰가 없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 마셔봐야 되겠죠. 예, 이거 제가 들고 있어도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을 지금 소통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노트북으로 한번 보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통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일반 감귤 주스는 약간의 텁텁함이 있어요. 텁텁함. 근데 요 지금 백년 규라다 제품 믿고 사셔야 됩니다. 정말. 어, 이거는 남달라요. 지금 깔끔하고 약간 입안이 정말 그냥 감귤을 갈아 넣은 주스예요. 진심 이거는 안 사면 후회예요. 정말 이게 주스까지 뭐 온라인 쇼핑에서 사야 되겠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세요. 지금 오늘 혜택이 어, 귤칩, 요 따봉주스를 하나 한 박스 구매하시면 따봉칩 귤칩도 드리고요. 지금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무료배송 혜택까지 있으니까, 예,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아이들,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연이님, 리뷰, 그리고 백년 규라다 제품 가시면요. 일단, 여기 리뷰가 이미 백년 규라다 제품, 그 리뷰가 별점 5점 만점에 5점인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제주노멀 스토어 리뷰가 없다고 걱정되시면 백년 규라다 리뷰 한번 가서 보시면 5점 만점에 5점, 평점이 5점 만점 받기 힘들어요. 푸드에서 그리고 이 푸드 계열에서는 만점 받기가 너무 힘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력이 있고 정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합니다. 네. 지금 한번 마셔봤는데 어 일반 시중에서 마시는 음료수 어떤가요 혼합즙 쓰고 또 당이 있고 또 입안에 남는 텁텁함이 이렇게 텁텁함이 있는데 요거는 개운하고 약간 입안에 청량함이 이렇게 좀 산뜻하게 씻어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입에 있는 약간 청소를 해준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피로감이 없어지는 그런 주스인 것 같아요 우리 감귤 하면 천연비타민.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의 그 과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귤주스 한번, 남다른 감귤주스 한번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선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내려놓고 제가 이것도 따라봤고요. 일단 요, 우리 따봉주스도 있어요. 휴대가 편한 아주 휴대가 편한 100ml 파우치에 따봉주스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따봉주스는 일단,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1년입니다. 제조 연월일로부터 1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효돈감귤 100% 착즙 과체주스랍니다. 예. 아, 방송 끝나면 할인 되죠? 안 되죠? 유리병 갖고 싶네요. 옛 예, 생각나요. 아, 지금 무료배송하고 요거는 지금 라이브 중에만 혜택이니까,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놓으시고 결제까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혜택으로 가실 때 대표님이 특가 방송 그리고 무료 혜택으로 이렇게 준비해 드릴 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동문시장 가면 6번 출구에 보면 청년몰이 있는데요. 생기발랄 청년몰 한번 가보시면 이 제품들을 다 만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제품들이 다 정찰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가시다가 커피 한잔 생각나신다면 우리 제주중앙로 상가 생기발랄 청년몰에 가셔서 저희 백년 귤하다 제품들 한번 라인 쭉 보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기념품도 드시고 뭐 예, 기념품도 보시고 디저트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이제 뭐 스낵바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음료도 즐기실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동문시장 6번 게이트 출구로 나오면 바로 생기발랄 청년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집에서 받아보시는 거예요. 굳이 재래시장까지 안 가셔도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배송 전국 무료배송으로 이렇게 받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제가 속... 소통하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잘 보이네요. 예, 어, 우리 첫 방송인가요 리뷰가 어, 아까 읽었고요. 그리고 백년 규라다 주스는 효동 어, 감귤 100%입니다. 지금 서귀포에서도 가장 유래가 깊은 감귤 나무가 있는 효돈. 요 여기 효돈 감귤은 정말 상인들도 제값을 다 치르고 사갈 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요 효동 감귤 드시기도 힘들어요. 처음 나오면 물량을 다 이렇게 좋은 원물만 골라서 이렇게 제품군으로 만드니까 어 우리 주스 말고도 한번 다른 것도 구경을 해볼까요? 예, 지금 따봉 주스는 이렇게 파우치고요. 100ml 용량이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햇삽이나 뉴스타 청년농부의 그 인증, ISO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감귤들은 다 무농약입니다 무농약이고 GAP 인증은 물론 우리 인증이 5대 인증이 있는데요 이백년 규라다 제품 대표님은 5대 인증은 물론 정말 다양한 인증을 다 취득하셨고 정말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신뢰의 아이콘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제품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 주스를 치우고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요게 있어요. 이게 감귤을 형상화한 포장 파우치인데요. 백년귤하다에서 지금 이렇게 만든 미니 미니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요게 무스나 아니면 마멀레이드 같은데 약간 미니 사이즈로 아까 요 파우치에 담겨져서 제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것도 선물하기가 너무 좋고 요 안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다른 제품도 있는데 요게 약간 용량이 큰 마멀렛, 마멀렛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요거는 한번 드셔보시면 그 귤의 과즙, 귤피에 있는 그 과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는 톡톡 쏘는 청량함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빵이나 아니면 요거트에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제 출출해질 때 우리 일반 설탕으로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그런 마멀렛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귤레놀라라고 있어요. 귤레놀라. 지금 귤레놀라라고 있는데 어 제가 여기 거를 보여드릴게요. 귤레놀라는 지금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얼 계통의 제품인데 네, 요거는 제가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 낱개 포장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낱개 포장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제품이 추지지 않도록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10개 피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양하게 제품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귤레놀라 250g이고 일단은 여기에는 코코넛이나 뭐 크랜베리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시리얼 종류의 개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것도 제품이 되게 가격 대비 가성비 갑인 제품이에요 저는 이것도 추천드려요 이 귤레놀라 귤레놀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시리얼들 좀 많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안 먹이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말, 어, 건조감귤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가, 이 감귤에 가피에 있는 그런 톡톡 쏘는 청량함이 느끼, 느껴지실 거고요. 특히 요거트에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 요거트에 넣어보시면, 어, 포만감도 있고요. 일단은 좀, 약간 색다른 귤레놀라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수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귤레놀라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만약에 시리얼이 없다, 색다른 시리얼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면 한번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괄 과피, 귤피 일물탕이라고 있는데 귤, 귤피 일물탕은 정말 약간 소중한 어르신 분들한테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침출차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침출차고요. 일단 뭐열개의 티백이 들어있고 귤피차가 의외로 이 저장성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티백으로 드시기 편하게끔 한 번에 복용하실 때마다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주 아담한 사이즈여서 뭐 드실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한세개 정도 구매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정말 착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뭐 저희가 소개는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음. 특가 이벤트 지금 구성 중인 상품이 지금 이 따봉 주스예요. 지금 따봉 주스가 박스 채 구매하실 경우, 요 박스 채 구매하실 경우 지금 아이 박스 채 구매하실 경우에 지금 따봉칩. 따봉칩이 한 봉이 3,000원 가량의 따봉칩 한 봉이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배송이에요. 무료배송인데, 요거는 병이, 뉴트로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섯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단 따봉주스 파우치 형태는 30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한번 드시기 좋은 양이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요쪽에서 이제 파우치도 한번 색깔을 보고 싶어요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잔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일단은 뭐 아까 요거 유리병 유리병에 했던 거는 여기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유리병에 있었던 색깔은 요색이고요 일단은 제가 파우치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파우치 형태 같으면 여기 이지컷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르기 쉽게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커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이지컷 이렇게 바로 뜯어서 휴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따서 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도 이제 색깔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비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라보고 지금 100ml이기 때문에 잔에는꽉안 차지만 제가 이렇게 한 포를 더 뜯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스가 이렇게 풍부하게 한잔 가득 따라야 맛있잖아요. 네, 200ml, 지금 200ml 주스를 따랐습니다. 네,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와우. 찐해요. 그냥 감귤이 그냥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정말. 정말 진하죠 지금 물한 방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유리병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유리병하고 이렇게 색깔 비교했을 때, 와우. 정말 우리 시중에서 먹었을 때는 약간의 물이,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약간 혼합된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진하고 효동감귤 100% 원액입니다. 원액이고 정말 고당도의 귤만 골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의 침전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먹어본 그 감귤 주스 중에는 침전물이 색도 나, 그리 나쁘지도 않고요. 일단 침전물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귤 주스를 판매를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제품이 훨씬 월등하다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파우치 형태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와 똑같습니다. 맛은 똑같고요. 일단 이 맛이 균일하게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이 감귤의 어쨌든 상품이라는 것은 과일들이 다 당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 신선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스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파우치나 아니면 유리병, 그 뉴트로 유리병을 두번다 마셔봤을 때는 두 개의 맛이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제품력이 있고 그 대표님이 균일하게 상품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이 감귤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공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셔본 따봉 주스 최고예요. 최고. 따봉입니다. 음, 맛있어요. 지금. 요 새콤달콤함이 기분 좋고 약간 이 공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뭐 이렇게 오시면 끓여서 가열해서 좀 졸여서 이렇게 공, NFC라고 공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공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고요 일단 뭐 그냥 과육도 조금씩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 따봉주스, 백년귤하다 따봉주스 구매하실 거면 박스로 이번 기회에 한번 주문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줘보세요. 아, 제품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품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일단 제품 영상 한번 보내드리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해주시고 안들리면 안들린다고 해주세요 네네아 지금 메타조이님도 와주셨고요 저희 인치님들이 아무래도 오전에는 좀 바쁜 시간이기도 해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뭐 집안일도 하고 이제 좀 잔, 남아있는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여기 좀 핸드폰 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전 시간이면 또 가장 바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부님들 잠깐 쇼파에 앉으셔서 핸드폰도 하시면서 오늘 이 따봉주스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따봉주스 우리가 제주 여행 갔을 때 봤던 그 따봉주스 맞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일단은 요거 보시면 우리, 우리 대표님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 요 백년 규라다 최동우 대표님은요, 일단 2021년 뉴 스타 청년농부 1위, 전국 1위를 하셨고요. 골드스타 청년농부 선정을 되셨기 때문에, 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대표님이 인증이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오드린 제주님 안녕하세요. 어, 상큼상큼 노멀님 완전 이쁘시네요. 우리 오드린 제주님이 더 예쁜데. 내 <웃음> 네, 차에서 봅니다. 어, 화이팅 감사해요. 어, 영상 잘 들리고요. 상큼함이 여기까지도 잘보인다고 제주의 상큼함이 전달되시나요? 예, 바쁜 시간이지만 상큼한 주스 놓칠 수 없죠. 예, 감사해요. 이렇게 또 와주시고 댓글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주의 감귤, 효돈 감귤로 만든 효돈 감귤 100% 원액 주스고요. 여기 대표님이 2021년 뉴스타 청년 농부 1위, 전국에서 1위 하신 분이고요.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메타조이님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벤트 혜택까지 안내 드릴 텐데요. 오늘 요 박스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우리 따봉치 한 팩과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은 이제 정 고객, 구, 구, 구, 구매 고객님들한테는 다 가고요. 일단, 따봉칩이 대표님이 한봉더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팁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제주의 효동감귤로 만든 따봉주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농부님이 정말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무농약 인증, 해썹 인증, 그리고 j a p 인증과 ISO 인증까지 무려 그리고 유기농 농업사 그 자격증까지도 계신 분이세요. 정말 이분을 파면 팔수록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정말 배우신 분이에요. 농부도 농부이지만 정말 열심히 열공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군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제품이 가장 특색 있는 거, 이 뉴트로. 유리병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유리병 맞잖아요. 이제는 이 유리병도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어 정말 저는 유리병 때문이라도 더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500ml고요. 500ml가 5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3만 원. 무료 배송에 귤 따봉칩이 한 팩이 들어가고요. 5개에 3만 원이고 일단 요한 박스가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 가성비 갑이에요. 이렇게 좋은 원물로 만든 음료수 3만 원인데 이제 요 따봉 주스라고 파우치 형태도 있어요. 요거는 휴대가 간편하게 뭐 등산 가실 때 아이들 뭐 공부할 때 학교 갈때한 팩씩 쏙쏙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이나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 하시는 분들, 한 팩씩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3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도 3만원. 그리고 혼합형도 있어요. 이런 병도 막 이렇게 마시고 싶고, 파우치형도 한번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게 반, 반은 유리병, 반은 파우치에서 이렇게 3만원짜리 구성이 세 가지 옵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 밑에 보면, 귤레놀라, 마멀렛, 무스, 귤피 어, 일물탕 요것까지다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감귤 라인을 이렇게 한번 가공식품들 체험하고 싶다 하시면 무료 배송일 때 한번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따봉주스 예, 어마무시하게 공부하시는 대표님 멋지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마 이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갈 길도 그렇고요. 우리 농부님들 청년 농부님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몰 대표님도 정말 나름 많은 애를 쓰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앞으로 가야 될길이고요 어~ 메타조이님이 그래서 더욱 믿고 구매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답글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약간 쟁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요거 따봉주스. 3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한 병씩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왕 구매하실 거 파우치 형태도 좋고요. 뉴트로 유리병 한번 챙겨보시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어 벌써 300여 분이 왔다 가셨고, 지금 이렇게 메타조이님도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 정말. 가격은 가성비 괜찮아요. 지금 요한 박스에 3만 원씩 되어 있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귤레놀라도 지금 최 얼마 되지도 않고요. 만 원이면 선물할 수 있는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감귤도 갖고 나왔는데 이 감귤 주스 만들려면요. 감귤 엄청 들어가요.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잘라야죠. 짜야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생기죠.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간편하게 요 따봉주스, 간편하게 드시면 돼요. 요게 그냥 물이 들어갔다, 혼합주스다 하면 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체주스예요. 과체주스는 이런데 아무 음료에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100% 혼합, 아니 100% 원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스고요. 일단 제주에서 상품만 골라서 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주스 한번 드셔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시는 주부님들 이번에 한번 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오드린 제주님이 레트로 우리 유리병 너무 멋, 매력 있어요 다른 음료 보리차 등 복원하기 좋겠어요 아 맞아요 우리 집에 저도 추억의 음료병이기도 한데요. 보리차 엄청 넣어서 마셨었죠. 냉장고에. 뭐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에서 열어서 주스가 있었기도 하지만 재활용해서 뭐 보리차나 뭐 식혜도 많이 넣었고 우리 추억의 병인 건 맞잖아요. 이 추억의 선물 한번 오늘 구매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500ml가 5개 들어가 있는 게 3만 원 3만원이고요. 지금 무료배송이고 이한 박스를 주문하셔도 귤 따봉칩이 하나가 가고요. 지금 원래는 이런 유리병들이 배송이 힘들어요. 배송이 힘든데 오늘은 이렇게 다 포장도 꼼꼼하게 대표님이 정말 철저하게 꼼꼼해서 거민수에서 보내드리니까 예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우치. 100ml 리터고요. 지금 요 뒤에 읽어보면 유통기한도 지금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넉넉한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뭐요쪽에도뭐 인증 받은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하시면 다 읽어보셔도 되고 일단 요거는 48kcal이에요. 칼로리 그리고 뭐 이렇게 예쁜 오렌지 캐릭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색깔 있잖아요. 파우치에 있는 이 배경지 색깔이 요 주스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원액이에요. 원액 워낙 효동 감귤로 만든 제주의 감귤의 전통이 살아있는 효동 감귤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주 여행 왔다가 선물을 깜빡하셨다 그러면. 요 효동감귤 주스, 따봉 주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오드린 제주님 유리병 구입해도 싸지 않은데 최고의 믿음직한 따봉 주스와 멋진 유리병은 너무 좋네요라고. 맞아요. 아유 이렇게 또 댓글로 또 소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유리병 정말 어디 저 저도 인사동이나 이런데 가면 이런. 뉴트로 유리병 한번더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구하기도 힘들고 예쁘고 소장하기도 편하고 뭐 어쨌든 우리 주부님들 눈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추억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플라스틱 이제 일회용도 자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유리병으로 된 생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스도 궁금해요. 한번 시험해 주세요라고 오드린 제주님이 댓글로 주셨는데요. 예, 지금 제가 요거는 지금 유리병에 있는 거를 따라놨고요. 아주 진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유리병에 있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마셔봤는데 제가 한번더 마셔볼게요. 음, 감귤 맛이에요, 그냥 감귤을 그대로 착즙해서 음. 산뜻하고 정말 텁텁함이 없다. 우리 시중에서 드시는 음료수 어떤가요? 뭐 제주 감귤 뭐 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거기는 혼합 음료에 당 성분이 많죠. 왜냐? 신선하지 않은 뭐 어떤 어쨌든 뭐 달지 않은 비상품의 과일들이 들어가서 맛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찐하고 리얼 효동감귤 100%입니다. 정말 어 요거는 나는 우리 소중한 분께 드려야 된다고 보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먹어야 정말 몸이 그 몸이 그대로 성장해서 안 아프더라고요. 꿀꺽꿀꺽 생생한 ASMR <웃음> 잘 들리시나요? 제가 한번 더 가까이 잘 들리세요? 역시 먹방이 최고죠. 메타조이 님 감사해요. 먹는 건 아, 역시 ASMR을 들려 드려야 돼. 비타민 가득입니다. 정말 천연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즘 어. 제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자서 좀 에너지 음료를 먹긴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어좀 머리가 맑아진다? 그런 기분이 있어요. 절대 쉬지도 않고 어주스에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정말 드시기 부담이 없다. 이거는 한잔 마시게 되면 정말 아껴, 아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 아 역시 입안이 뭐 이렇게 달라붙거나 당 때문에 달라붙거나 이런 게 없고요. 깔끔하고 깔끔하고 산뜻해요. 지금 그 감귤의 그 향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침샘이 계속 자극돼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 있죠. 어 정말요. 정말 이거 구강구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감귤 향이 어, 그대로 있어서 정말 어, 상큼함이 비타민 충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파우치를 200ml 두 포를 짜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음, 시중 에너지 음료 노노 노멀님도 따봉 <웃음> 되게 챙겨가서 힘드실 때 따봉하세요. 아 맞아요. 저 오늘 사실은 이 따봉 살려 많이 쟁여놓으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다니까요. 저도. 근데 에너지 음료 정말 그때만큼은 마실 때만큼은 어. 좋아요. 근데 이제 몸에 축적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따봉주스는 괜찮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우리 로컬푸드로 만든 식재료로 건강하게 만든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주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픽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따봉주스 파우치 팩도 한번 마셔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어, 파우치도 마셔봤고 유리병, 유트로 유리병도 마셔봤는데 맛이 동일해요. 정말 맛을 균일하게 이렇게 유지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아, 침 넘어간다고. 예, 자유매니아님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역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죠. 우리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가족분들, 지인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뭐 형제자매 뭐 있으면 더 좋죠. 같이 나눠, 나눠도 먹고 음, 메타조이님 저도 침 넘어가요. 대박입니다. 예 맞아요. 저는 요 감귤도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바로 따볼게요. 제가 가지채 뜯어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웃음> 가지채 뜯어와서 지금 이파리도 달려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하나가 이 감귤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15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만들려면 그냥 우리는 과일은 그냥 귤은 먹어야죠. 생과는. 주스 만들 게 어디 있어요. 아까워요. 그냥 이 식감을 이렇게 씹으면서 느껴야지 주스 만들 게 없잖아요. 근데 주스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 거를 사드시면 그게 가성비이고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을 15개 담아있는 이트으로 유리병. 워낙 찐해요. 정말 리얼이고요. 이 500ml 안에 또 영양소도 가득 담아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다섯 개 유리병이 다섯 개 들어가 있는 게 3만원 그리고 우리 혼합주스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느덧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됐네요. 지금 한 11시 52분이고요. 어머, 뭐 메타조이님, 삶의 지혜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박히네요. 라고. 메타조이님, 감사해요. 지금 제가 여기. 어, 준비한 그릇이 있는데요. 요 귤레놀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그릇을 준비하고 와서 음, 일단 요거를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다가 한번 귤레놀라를 비워서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티슈도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제가 간을 치운 다음에 할게요. 귤레놀라도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내려놓고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거를 밑에 받쳐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귤레놀라를 하나 깔게요. 감귤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귤레놀라 귤레놀라 제가 이렇게 비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봉을 비웠을 때는 지금 이게 몇 그램이냐면 어, 25g이에요 25g 25g짜리가 10개가 이한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 한번 먹기 좋은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거트에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잖아요. 요 정도 들어가 있고 감귤칩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감귤칩 잘 보이시나요? 감귤칩과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가 보이고요. 크랜베리 감귤칩이 이제 건칩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지금 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미끄러져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렇게 근데 제가 향도 한번 맡아볼게요 지금 향이 음 고소한 향이 그냥 올라오고 뭐 그렇게 뭐 드시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여기 보면 감귤칩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수치지도 않고 이렇게 좀 건조한 그대로 바삭바삭 남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음, 거부감이 없는 그 아몬드의 맛이 지금 고소함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인가? 블루베리하고 크랜베리랑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씹으면서도 약간 과일 맛도 나고. 아몬드 맛도 나고 고소함과 새콤함이 같이 공존하네요. 고소함과 새콤함이 같이. 저는 이것만 먹어도 주전부리될것 같은데요. 견과류처럼. 근데 이제 뭐 요거트나 우유나 같이 희석해서 드시면 한끼 영양소로도 부담이 없고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귀리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귀리. 아 이게 귀리구나.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아는 작물이 나와서 그런데 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원물로 이렇게 구성된 제품들이니까 한번 귤레놀라도 네 자유매니아님 아 제대로네요 <웃음> ASMR 제대로라고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마이크가 안 들려가지고 일단 요 크랜베리랑 블루베리랑 뭐 아몬드랑 해바라기씨랑 골고루 적당히. 섞여 있어서 이 믹싱에 있으니까 아마 한끼 대용 아니면 좀 남자분들은 부족하실 수 있다 싶으면 두개 정도 넣어서 아침에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미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것도 열어서 스푼으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푼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유리병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보이실까요?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 앙증맞게 리본 모양이 되어 있어요 리본 그래서 이걸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품 하나하나가 정성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제, 이렇게 제품마다 이렇게 캡을 씌워서 감귤을 형상화한 이런 포장까지 되게 예쁘게 돼 있고요 감귤을 포장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감귤 꼭지 같아요 지금 이렇게 미니 사이즈 한번 열어서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어, 소리, 건강한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로 카메라 한번 클로즈업 잡아줄게요. 제형을 보면 쭉 내려오는 제형이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한번 빵이나 뭐 요거트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이런 제형이에요. 제가 향도 한번 맡아볼게요. 감귤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귤잼. 감귤잼. 제가 맛도 보겠습니다. <웃음> 저는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음 너무 달지도 않고요. 적당히. 농축이 적당히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정말 카페 같은 데서 토스트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토스트. 우리 어디 외국 가면 비싼 카야 토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카페 사장님들 주목해 주세요. 정말 이거는, 어, 이거 토스트 만들어서 정말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어도 정말 만들면 정말 대박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하시는 분들 꼭 이거 주목해주세요. 이걸로 해서 아마 토스트 메뉴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대박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소스로 해서 파스타나 이런 데 써도 충분히 이거는 여기에서 닫아놓고 이거 보면 정말 제형이 오 그냥 귤피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과피랑 색깔도 너무 예뻐요. 지금 향도 좋고 맛은 너무 달지도 않고요. 그냥 천안의 맛이 느껴질 만큼 너무 괜찮네요. 이거 한번 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또 DY DSU님 네. 바삭바삭 소리 들으니 침 고이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 오늘 저희가 딱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이 흐르긴 했어요. 우리 백년 규라다 따봉주스 지금 효동감귤로 만든 우리 청년농부님의 자부심이 깃든 영혼이 깃든 우리 따봉주스인데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제품 소개하고 우리 대표님의 어떤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일단 이분의 제품을 보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아이콘 지금 2021년 뉴스타 청년농부 1위 골드스타 청년농부 1위로 전국에서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성과가 좋지 않았나 싶고요. 제품도 이렇게 깔끔하게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기 너무 좋은 구성으로 유리병이 5개 들어가 있고 파우치는 30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오늘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그 따봉칩 한 팩과 무료 배송으로 다 전달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성 혜택은 뭐 오늘 밤 자정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들 귤레놀라 뭐 과일치 그리고 무스 마멀렛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묶음 배송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다 됐고요. 혹시, 예, 귤요리 너무 좋겠다고, 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귤요리, 뭐, 귤 토스트, 카야 토스트처럼 한번 활용해보시면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 제주 감귤 주스로 오늘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우리 제주 중앙 상가, 그, 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에서 이점에 있는 백년규라다 혹시라도 제주동문시장 가시게 되면 6번 출구에 있는 생기발랄 청년몰 백년규라다 한번 들려주시고요. 차도 한잔 마시면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맛도 보시고 하시고 싶다 하시면 그 매장에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특가구성 소개해드릴 때 한번 이렇게 구성 안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오늘 월요일 오전이어서 아무래도 바쁜 시간, 우리 주부님들 정말 바쁜 시간이죠. 예, 오드린, 제주님 구매했어요. <웃음> 귤레놀라, 귤레놀라도 보내주시나요? 네,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무료배송이니까 정말 득템하신 거예요. 지금 따봉치까지도 가고요. 일단 귤레놀라까지 포장을 잘 해서 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네트로 유리병으로 주문했어요 아 유리병 주문하셨구나 예 유리병 아마 요게 다섯 개갈 겁니다 오드린 제주님 예 제주대에 계신데 이렇게 유리병 감귤주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매까지 인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일단 뭐 소지는 다 했지만 이렇게 막판에 구매까지 해주셔서 오드린 제주님 진심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품 잘 포장해서 자택까지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 톡톡이나 아니면 문의 게시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만 준비한 우리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오늘 백량규라다 우리 대표님의 마인드 고집스러운 마인드 예 챙겨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뭐 댓글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구매 인증 서비스 있나요? <웃음> 진상인가요? 아니에요. 구매 인증 해주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주시느라고 우리 고객님들이 고객 많으, 저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저희 구매 인증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예, 구매 인증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만큼 더 챙겨드리고 이렇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준비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백년규라다 대표님한테도 좋은 제품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진심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제주노몰 또 신뢰하고 믿고 살수 있는 그런 특산품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어, 또 생기발랄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다른 대표님이 한분더 계신데요. 제주살렘 대표님이 이제 2시,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시간이 되신다면 2시에 한번더 구경 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 제주살렘 대표님이 아주 믿음직, 믿음직한 믿음직 그런 분이신데 일단 한번 대표님도 뵙고 우리 2시에 한번더 뵙는 걸로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